원래 보한 고대 조선과 고대 중국인들의 기록 한국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번 있었다. 한 번은 우리가 다 아는 최근의 조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아주 먼 옛날의 고대 조선이 그것이다. 사실 오래된 중국의 역사서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조선이라는 말 대신에 예, 맥, 발, 숙신, 우이, 내이, 견이, 서이, 고죽, 고이 같은 이름으로 고조선의 제후국들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조선이라는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만 써놓은 것이다. 그렇다. 중국은 아주 먼 옛날에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고대판 동북공정이 또 있었던 것이다. 사마천도 사기 봉기에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가에서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며 갑자기 조선이라는 이름이 불쑥 튀어나온다. 기자란 누구인가? 상서대전과 사기에서 전하는 기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모왕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기자를 풀어주었다. 기자는 상나라 사람인 자신이 주나라에 의해 석방되어 쪽팔렸기 때문에 조선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나라의 무왕이 도망간 사람에게 대고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한다. 이렇게 쓰인 말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인 기자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런 줄 알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서슴없이 그것을 논한다. 그런데 당시에도 두 가지 유명한 사서인 사기와 상서대전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있다. 기자가 책봉을 받은 후 신하의 예를 행하기 위하여 주나라 무왕을 찾아가 무왕에게 홍범주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상서대전. 기자가 책봉은 받았긴 받았지만 주나라의 신하로는 삼지는 않았다. 사기, 상서대전에 쓰인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차치하고 사기에 쓰인 말을 보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다. 주나라가 기자를 제후로 임명은 하긴 했다만 기자는 주나라의 신하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복과 김치가 중국 건 아니지만 일단 중국 걸로 쓰기는 쓰자 라는 중국인 특유의 생구라 필법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역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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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사마천,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을 보았다. BC와 AD를 구분하는 법은 0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AD고 왼쪽으로 가면 BC예요. 지금은 2022년, AD 2022년입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은 사마천이 살아서 눈뜨고 보고 있는 BC 1 0 9년에발생해 BC 108년까지 이어져 고작 1년 동안에 끝이 났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방금 어?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에 1년 만에 한반도를 이겼다는 건 듣자마자 의문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상대가 철기를 들고 오든 말든 작대기나 짱돌만 주워서 들고 싸운다 해도 1년 만에 그큰 고조선당을 내주는 건 불가능한데 아무튼 똑같은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이다. 당신도 칼을 들고 있는데 상대가 더 단단한 칼을 들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목을 그에게 내어주겠는가? 그 칼이나 저 칼이나 사람의 이 피부에는 똑같은 칼 아니던가 그래서 만약 한나라가 당시에 기관총이라도 들고 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칼대 칼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의 그 의구심이 잘못된 게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이다. 아무튼 기록에 B.C. 108년에 끝났다고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그런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내고 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다. 사학계 조물주라 불리는 사마천은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목격하였다. 그조한전쟁이 끝나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사마천에 쓴 사기는 짝퉁이 판을 쳤는데 남북조 시대에 이르려면 도대체 어떤 책이 진서인지 구분할 정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이렇다. 예나 지금이나 짝퉁 제작에 등하여 사마천의 사기조차 짝퉁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그렇게 전한다고 하는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이렇게만 적혀있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정벌하고 사군으로 삼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군이라는 단어가 담긴 최초의 서적인 사기에는 조선을 정벌하고 사군으로 삼았다. 이렇게만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D. 32년에서 9 2년에 후한 사람인 반표가 한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반구가 운전대를 잡고 한서 집필을 마친다. 그런데 그 한서 무제본기에 처음으로 사군의 구체적인 명칭들이 갑자기 등장한다. 겨울에 조선에서 그왕 우거의 목을 베고 항복하니 그 땅을 낭랑 임둔 진번군으로 삼았다. 한서 무제본기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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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과 그 자손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강 북부지역을 한사군을 설치했다. 또는 고조선지역에 한해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은 고조선 외곽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일체가 제시한 타율성론에 철저하게 근거한 기술이다. 자율성의 반대말인 타율성론이란 조선은 원래부터 스스로는 국가 운영 역량이 없었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통치와 문화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현집에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입하기 위한 논리다 그게 지금 여러분과 그 자손들이 배우는 역사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말했다. 조선인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실제 상황이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립된 왜곡된 역사를 지금 당신과 당신의 차손들이 달달함게 하고 있다.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